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LH 또는 지방공사 등의 토지를 분양받는 방법 또는 토지를 싸고 좋게 구입하는 방법 등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땅은 대체로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서 기존의 다른 사람이 보유한 대지를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런 방법 외에도 추첨이나 입찰 등으로 좋은 땅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마도 이런 방법으로 땅을 구입한다면 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전망이 좋은 땅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런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택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하신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는 땅에 대한 기본 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잘 보시기 바라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플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웃음> 상가주택 용지를 구입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상가주택 등을 건축할 땅은 기존에 살고 있는 땅이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이 보유한 땅 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구입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 말고도 전국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 등특제개발지구에 LH나 경기도시공사 등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나 시행사 등이 공장용지나 근생용지 그리고 단독주택용지 등을 개발해서 분양하는 땅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지만 최근에는 전국 각지에 개발되고 있는 땅을 눈여겨볼 만한데 대체로 이러한 땅은 원가에다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보유한 기존의 땅들은 거의 피등 웃돈이 붙어 있기도 하고 평택 고덕 신도시 등 지역에 따라서는 팔려고 내놓은 매물도 없는 데다 정작 사려고 하면 웃돈을 더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어서 원하는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매수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데 비해서 분양하는 땅들은 추첨이나 입찰 또는 수익 계약 방식으로 구입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땅을 구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것으로 이러한 땅을 분양 받으려면 LH나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또는 신문 공고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LH 등의 땅을 분양받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이와 같이 분양하는 땅 중에서 아마도 가장 인기가 있고 관심을 받는 곳이 LH에서 조성하는 신도시의 상가주택용지나 단독주택용지일 것입니다. 물론 수도권의 판교 대장지구나 의왕 배군 상가주택과 단독주택용지 등도 LH에서 분양하는 땅 이상으로 인기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LH에서 전국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땅이 아닌가 싶은데 대체로 이러한 땅들은 개발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가장 우선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은 땅 가운데 단독주택용지는 추첨으로 또 상가주택용지는 공개경정입찰로 그리고 응찰자가 없거나 계약이 안된 땅들에 대해서는 수익계약 방식으로 분양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추첨이나 응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인 경우도 있지만 최근 경기도 이천 마장지구나 평택고도지구에서는 19세 이상의 일반 실수요자로 아산 탕정지구, 화성 비봉지구 등은 그냥 일반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어서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첨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예약금은 보통 1000만원이고 입찰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LH에서 제시하는 공급예정가격이 아닌 입찰가격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가 없어서 웬만한 경우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LH의 토지천약시스템 이용 방법에 관한 것인데 LH의 추첨이나 입찰은 모두 LH에서 운영하는 토지 청약 센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여기에는 일반 인증서가 아닌 공인 범용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LH의 토지 청약 시스템에 의한 신청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화면에 나오는 순서대로 진행하면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간단히 생각해 보면 먼저 포털에 LH라고만 쳐도 토지청약센터라는 것이 나오고 이것을 검색해 보면 이와 같이 토지청약시스템으로 연결이 되고 여기에서 LH청약센터를 또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또, 또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토지, 뭐 아파트, 뭐 여러가지 상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토지에 관한 것이니까 토지에 관한 것을 보려면 여기에서 보면 될 수가 있고 전국적으로 분양되는 토지 분양에 관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최근에 있었던 아, 경기도 이천 중리지구의 점포 겸용주택 단독주택용지에 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또 연결되는데 이 여기에 보면 이천 중리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및상업근린생활시설용지 공고라고 해서 이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공고문에 보면 이와 같은 공고문에 나와서 여기에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제가 설명한 단독주택용지 입찰 보증금에 관한 사항도 있고 또 여기에는 입찰 일시 또는 입찰 방법 신청 자격에 관한 것도 신청 자기 일반 수요자 만 19세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신청 절차 및 입찰 보증금 납부 방법에 관한 것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 공고문이었고 다음으로는 팜프레시라든지 모든 이 도면 이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대로 해서 보면은 이 입자 공급문에 관한 내용은 볼 수가 있고 다음으로 정약에 대해서는 이 메뉴를 클릭하면 되는데 이 메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인증서가 아닌 범용 인증서를 사용을 해야 되고 여기 들어가면 이와 같이 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에 상부에 있는 메뉴들을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아래에 보시면 분양 가이드라든지 청약 가이드, 청약 특히청의 연습을 해보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또 원격 지원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이걸 신청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추첨이나 입찰과 LH 분양 토지의 장점에 관한 것인데 추첨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고된 일시의 전산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경합이 없는 필지는 단독 신청자를 공급 대상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입찰의 경우에는 필지별 입찰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된 개찰일시의 LH의 판매 시스템을 통해서 필지별 공급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최고 입찰 가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며 또한 낙찰자가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 보증금은 LH에 기속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첨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다른 사람의 땅을 구입하거나 경쟁 입찰에 비해서 훨씬 싼 가격으로 땅을 구입할 수 있기도 하고 특히 토지 대금의 납부 조건이 분할로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러한 분할 납부 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및 잔금은 6개월 단위로 사회에 걸쳐서 균등 분할해서 납부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또 원칙적으로는 토지 대금 완납 후에 소유권 이전이나 토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지 조성에 따른 사업 준공 미비로 지정 및 등기정리 이전이라도 분양한 토지의 사용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토지 대금을 미리 완납하면 LH로부터 대지상용 승낙서를 발부받아서 건축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치면 전매나 명의변경, 매매도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LH의 토지 분양은 분양하는 지역에 따라서는 토지 분양 대금과 건축 자금에 대한 대출을 지원받을 수가 있다는 점인데 이는 분양 대금의 2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LH에서 발급해주는 대출 관련 추천서로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대출에 관한 협의도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수협이나 신협 등에서는 요즘에 더 많은 토지 및 건축 자금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분양 대기의 선택과 응찰 금액을 결정하는 것인데 자 여기까지 LH의 토지 추첨과 입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과 위치에 따라서 경쟁이 심한 경우도 있어서 어떤 대지에 추첨이나 입찰을 할지와 응찰 금액을 얼마로 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추첨이나 입찰에 나오는 대지 가운데는 위치나 도로관계 등에 다양하고 인기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이천 중리지구나 고덕 신도시 등의 추첨이나 입찰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해서 경쟁률도 높고 또 입찰 금액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대지의 선택과 이에 따른 응찰 금액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대지 분석과 사업성이나 장래성 등을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성과 장래성 등은 부동산적인 관점과 건축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이는 추첨이나 입찰이 아닌 일반 토지를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적인 관점, 즉 상권이나 위치만 생각을 하고 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좋은 땅이더라도 건축법, 주상법등 건축관련법 뿐만 아니라 특히 LH에서 분양하는 토지는 대부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러한 구역에 있는 땅들은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 지침, 즉 건축적인 내용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아까 설명한 추첨이나 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이 자료들을 잘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첨부된 많은 자료 중에서 특히 지구단위 계획 결정도 이두 면을 자세히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지 위치나 도로 조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분양 팜플렛에서도 간단하게 볼수 있지만 전체적인 분석을 위해서 특히 해당 토지의 주차 진출입 불어 구간이라든지 건축 한계선 등을 보다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도면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공고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천 중리 택지 개발 사업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침이라고 해서 여기에 상당히 긴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이러한 것도 분양 팜플렛에서도 발치된 내용이 기략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공구물에 첨부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전체를 보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래도 땅값이 한두 푼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또이 공구물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 종합개선안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합개선안도에는 해당 지역의 전체적인 도로 교통, 횡단보도 등을 설명하는 도면으로 보행자들의 동선이라든지 차량의 흐름 등 해당 대지로의 접근성 등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중요한 자료인 것으로 이 도면에는 교차로 운영 계획이라든지 대중교통 계획, 보도 설치 계획, 차로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어서 이러한 대지의 특성을 잘 파악해 을 보는 것도 중요한 자료인 것입니다. 이밖에도 건축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분양 공공문에 첨부된 자료 외에도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 주차장법과 이에 따른 해당 지역의 조례도 잘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일조권이라든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다 정할 수가 없어서 건축관련법과 해당 지역의 조례를 따라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그 다음으로는 기본계획과 사업성 분석을 해본 후에 대지를 선택하고 또 응찰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료의 대부분은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이고 특히 기본계획 즉 가설계라든지 사업성 분석은 건축설계 전문가 등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까지 신도시 등택지개발지구의 땅을 구입하는 방법 또는 LH나 지방공사 등의 토지를 분양하는 사례로서 좋은 땅을 구하는 방법으로 첫번째는 상가주택용지 구입하는 방법에 관해서 두번째는 LH 등의 땅을 분양받는 방법 세번째로 LH 토지청약시스템 이용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네번째로는 추첨, 입찰과 LH 분양 토지의 장점에 관해서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분양 대지 선택과 응찰 금액을 결정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상가주택이나 어떤 건물을 짓든지 땅은 그 건물의 입지라든지 어프로치 상권 등의 면에서도 그렇고 또 땅의 위치나 모양, 경사도, 도로 환계 등에 의해서 주차장이나 일조권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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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